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아, 오늘은 오전에 방송 오전 방송에서 약속한 대로 화요일 2부 방송 2월수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올려드린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그 참고하셔서 요 2월수 압축까지 잘 참고하셔서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 1039의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 어제는 어, 내수 중 필출. 어, 제목은 세수중 필출이었죠. 어, 일이 약수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를 어, 오전 방송에서 일이 왜 약수로 분류가 됐는지 어, 그 설명을 드렸죠. 어, 화요일 날 오늘 오전에는 1부 방송을 했어요. 어, 둘중한수 방송이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2부 2월 수 압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웃음> 자, 다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어, 설명 잘 들으시고, 어, 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 자료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2월수압축을 어, 해보겠습니다. 어, 항상 그 로또는 어, 안 나올 것 같은 번호가... 어, 아,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뭐냐면 아,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별난카페가 압축을 한다고 해도 그 번호들을 그냥 막 버리시면 안됩니다. 약수로 빼놓으셨다가 아, 빼놓고 남은 수에서 안보이면 그 빼는 수를 다시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별난카페는 재수라는 거는 없어요. 별난카페한테는요 아, 약수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어, 2월 대상수는 2, 7, 16, 24, 27, 37, 44. 이렇죠. 자, 우선 먼저 어, 16을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제 가능할까라는 말, 말, 말씀은 제수란 어, 뜻은 아니에요. 약수로 어, 분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별난카페는요. 어, 이 16이 약수로 보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 이, 여기에서 보시면 어, 이게 어, 위로 5연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 11이 출하고 2가 출하고 5가 출하고 2 출하고 7 출하고 이제 이번 제이에해당이 회차, 차가 어, 16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16이 나오면 6연속 출이 되는 거죠 아,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어, 물론, 유연속 출하는 경우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가끔 있죠. 유연속은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어, 이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유연속 출은요. 그래서, 어, 16은 일단 약수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16을 보시면 이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5가 나오고, 또 여기 35 나오고, 41 나오고, 여기 31 나오고, 이번 해당 차가 16이에요. 우측으로 계단식으로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차에 16이 나오면 5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측 계단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차에 16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 이두 자리로 봐서는 16의 약수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작은 흠결들이 좀 있어요. 그 참고하실 어, 주기는 요 이렇습니다. 어, 여기 126주기, 252주기, 462주기, 또 646주기, 760주기, 955주기, 982주기에서 어, 각각 어, 3연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3연속, 이, 이, 규칙한 거 5연속, 4연속, 이런 거, 뭐, 한 개보다는, 이잔 거, 삼, 3연속 짜리이 여러 개 있는 게 오히려, 제일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게, 큼지막한 것도 두 개가 있는데다가, 아이잔 어, 게, 어, 작은 흠결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네요. 그래서 16은, 이번에 차에 약하게 보이는데, 아주 가끔, 한, 어, 2, 3개월에 한 번? 아, 2, 3개월에 한 번도 개월에 한더될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이렇게 흠결이 도덕도덕 붙은 것이 덕지덕지 붙은 것이 어, 튕겨져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흠결이 많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어, 무조건 제일수다 라는 건 아니에요. 어, 다만 제일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 16은요. 자 일단 16하나를 어, 약수로 뺐습니다. 다음은 어 7번입니다. 어 7번이 제외 가능할까 라는데, 역시 약수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 7번은 어 이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는 좌측 계단으로 이렇게 4연속 올라갔죠. 어 32에서 이렇게 계단 타고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2번이 차에 해당수가 어 7이죠. 그래서 4연속으로 올라가는데 어, 이게 이번 에차에 나와서 5연속으로 이어질려는지 어, 이게 이제 어, 뭐냐면 어, 약수로 분류한 이유가 됩니다. 어, 물론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4연속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수라고 어, 볼 수가 없어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항상 이 어, 약수를 분류할 때는 에 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별난카페가 별로 즐기는 건 아닌데 이번 에차 한번 압축을 시켜 보는 거예요. 이거 외에 참고하실 주기는요. 기타 검토할 주기죠. 64주기, 86주기, 779주기, 986주기에서 3연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3연속, 뭐 각각 여러가지 이유로 3연속을 보이고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7도 일단 어, 약수로 별란카페는 분류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분류해놓고 남은 수에서 살펴봐서 없으면 어, 다시 챙겨서 써야 돼요.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 2번입니다. 어, 2번은 뭐 덜, 다들 아시는 거죠. 어, 2번은 어, 현재 어, 이렇게 4연속 출을 하고 있어요 1 0 3 5회 보너스 볼 나오고 3 6회 37에는 1 9 나오고 또 38에 다시 보너스 볼지난이차에 다시 보너스 볼로 나왔죠 그랬을 때이번이차에또 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5연속 하는 경우 있죠 6연속 7연속까지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1회서부터 쭉 살펴보시면 아, 어, 그렇게, 어, 장, 어, 장기 연속 출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세로로 7연속 출하는 경우는 못본것 같은데, 이 사선으로 다 7연속 출하는 경우는, 어, 본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 또, 검토해볼, 어, 확인해볼 주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168 주기와 626 주기에서, 어, 각각 3연속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2두 어 약수로 분류합니다. 어 물론 뭐 45개의 숫자를 다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류 빼놓고 나머지 수를 살펴보고 없으면 다시 챙겨쓰고 이렇게 어 하는 거죠. 그리도또 어 숫자도 아저 뭐냐면 찾면대도 어 유리하고 또어 돈도 좀전략하실수 있고요. 음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 압축을 해 보는 겁니다. 2가 이제 압축돼서 3개가 압축이 됐죠. 어, 또 하나는, 어, 아, 44입니다. 44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어, 아, 그, 모 사이트에서 제외 공식에, 아, 이렇게 4연속으로 이렇게 좌측 사선으로 하, 아, 아래 방향으로 하향 4연속, 아, 사선이죠. 하향 사선. 그래서 하향 사선으로 어, 4연속을 내려왔습니다. 41, 34, 31, 44 이번에 해당수가 아, 여기 43입니다. 이 아, 44가 이번에 또출하면 어, 아래쪽 사선으로 5연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44가 출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 44가 또 어, 약수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것도 기타 검토할 주기는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800 이주기 이 802주기 어, 하나가 3연속에 하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2월수 압축에서 어, 4개수를 어, 일단 약수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남은수, 어, 2월수 압축을 하고 나면 어, 남은수는 어, 이제 3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 그 남은수가 이렇습니다. 24번이 있고요또 어, 하나는 어, 27번이죠 어, 27번이 있고요또 하나는 어, 37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가 남았습니다 4층 끝에서 남았네요 그렇죠 어, 이 수들 일단 24, 27, 37세개 수를 먼저 우선 2월 대상 수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24, 27, 37에서 안 보이시면 나머지 수들도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없으면 이번 회차에 2월이 없나보다 하고 모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2월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번, 이번 수에 이번, 이번 회차에 2월수가 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압축을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최종 세수 먼저 살펴보시고 나머지 수들도 다시 각자 자료하고 비교하셔서 어, 비교해 보셔서 어, 모두 어,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하고 오후에 오전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고요. 어, 오후에 지금 하나 또 올리고 있는 거죠. 어, 오전에는 두수중한수 찾기였습니다. 필출 삼수크럽 자료가 필요 자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은 화면 아래에 필출 삼수크럽 바로 가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